여러분, 여러분들의 쇼핑몰의 도움이 다나쌤 김경은입니다. 어, 일단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드디어 저의 구독자분들께서 5천명이 되셨습니다. 네, 자축하는 기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셨던 쇼핑몰의 궁금증을 한 가지 뇌피셜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일단 여러분들이 쇼핑몰 창업하실 때 성공 사례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쇼핑몰에 관심을 가지시고 쇼핑몰 창업에 관심을 두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성공적인 사례가 스타일난다 같은 쇼핑몰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1년에 만나는 쇼핑몰 창업자만 해도 2000명이 넘는 정도로 많은 창업자 분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 많은 창업자 분들의 어찌 보면 레퍼런스 들을 제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 다른 채널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쇼핑몰을 실제로 창업하신 분들이 뭐 쇼핑몰 창업은 어떻다 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들은 사실 쇼핑몰의 실제적인 매출액을 공개하지 않죠 그리고 나의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물건에 대해서 마진액을 실제로 공개하지 못합니다. 쇼핑몰 창업자들이 그렇게 공개하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마진율에 따라서 내 쇼핑몰이 얼마만큼의 돈을 벌고 있는지를 실제로 그 판매자들도 공개하면 영업비밀이 다 공개가 되는 거랑 다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쇼핑몰 창업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경험적인 부분을 아 이분도 이렇게 창업을 했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되는 거고 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내용들이 제가 창업했는 내용에 대한 아이템들도 알려드리긴 하지만 대부분 다른 쇼핑몰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히스토리들을 사실은 전파해주는 스토리텔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타일난다라고 하는 쇼핑몰은 어떤 식으로 성공을 했는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억대 매출이 나는 쇼핑몰 몇천억대의 쇼핑몰에 매출이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들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 억대 매출이 나는 쇼핑몰이 되고자 한다면 처음 단계로는 어느 정도의 시드머니라고 하는 투자금액이 필요합니다. 사실 스타일난다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지마켓이나 옥션 같은 데에서 동대문의 의류를 가져다가 판매를 하는 것들부터 시작을 했었죠. 사실 그때는 마켓 시장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 시장 자체에서는 굉장히 작은 마켓 플랫폼들, 지마켓이나 옥션이나 11번가? 아니면 은 뭐... 음, 뭐가 있었을까요? 인터파크 정도의 마켓 플랫폼이 한네개 종류가 대부분 크게 좀 있었고 그 외에들로 하시면 뭐 하프클럽이라든지 이런 브랜드 상품들을 판매하는 쇼핑몰들이 대부분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도 아직은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는 경험성이 발달하지 않았고 그곳에서 올려져 있는 상품을 사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구매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월 시장 뭐 15년 전이죠 15년 전으로 봤을 때는 월 시장으로 봤을 때 온라인 커 커머스에서는 한 2조 정도의 규모 밖에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은 월 10조 시장이 넘어간 시점이 바로 도래하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하게 과부화된 온라인 커머스의 시장도 확인할 수 있고 네이버라든지 지마켓 옥션, 쿠팡, 위메프, 티몬 등등의 굉장히 많은 마켓 플랫폼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류 쇼핑몰로 해서 스타일난다 같은 억대 쇼핑몰이 되겠죠. 되겠다 라고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시드머니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하게 됩니다 이 시드머니라고 하는 것은 내가 초기에 쇼핑몰을 시작할 때에 들어가는 투자금 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왜 의류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이 시드머니라는 돈이 좀 많이 필요한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의류 쇼핑몰은 이제는 마켓 플랫폼에 태워 가지고 물건을 판매를 했을 때는 박리담에 밖에는 물건을 팔 수가 없습니다 보통 그렇게 박리다매로 판다는 라 것은 이런 흰 티셔츠 아니면 원피스 같은 것들을 판매를 하면서 한 만원에서 삼만원 정도의 가격대의 물건을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실은 남는 돈이 마켓 수수료, 이용료와 그리고 실제로 물건을 가지고 왔을 때 금액 그리고 세금 등등을 떼게 되면 사실 상품 하나 팔았을 때몇 천원밖에 안 남을 수도 있다는 라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켓 플랫폼에서 이용하는 쇼핑몰들은 대부분의 매출액은 높지만 실제로 벌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자사 쇼핑몰 한마디로 카페24라든지 11번가 뭐 카페24라든지 고동몰이라든지 이런 곳에 나의 브랜드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쇼핑몰로 고객들을 유입을 시켜서 그 마켓 플랫폼 안에서 물건을 판매를 하고 스타일난다 같은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내 쇼핑몰에 방문을 해가지고 물건을 사게 만들어줘야지 고정고객도 확보가 되고 그 안에서 매출액도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고 객단가도 늘릴 수 있다는 라 부분이죠. 그렇다면 내 자사 쇼핑몰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사 쇼핑몰을 만들었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의류 같은 경우에 하나의 상품을 보고 미끼 상품을 본 다음 광고를 본 다음에 내쇼핑몰로 들어와서 물건을 이것저것 보다가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구매를 하고 나가게 되죠. 그러려고 한다면 일단은 내가 볼게 많아야 됩니다. 그러면 상품을 많이 등록을 해야 되니까 상품을 많이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모델 사진 같은 것들을 많이 찍어서 올려야 될 것이고 그리고 상품을 관리를 하고 어, 그런 운영 인력들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네 번째로는 쇼핑몰을 디자인하고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과 마케팅을 해서 고객들을 많이 유치하는 것까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쇼핑몰을 만들 때 하셔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고 상품군을 많이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프라랑 그리고 운영을 할수 있는 운영 인력 그리고 마케팅 비. 라고 하는 세가지의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지금 시작을 할때 스타일 난다 만큼 쇼핑몰을 키우고 싶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몇천억대 몇백억대의 쇼핑몰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초기 에 투자해야 되는 한 3개월 동안 소진하는 비용이 의류 쇼핑몰인 경우에 한 3억 정도가 들어가게 되고 아, 5억 정도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브랜드로 굉장히 성장을 시켜야 되고 어, MOQ 같은 경우에도 OEM이라든지 이런 생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브랜드 홍보라든지 마케팅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한 2억 정도가 3개월에 소진된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가야 되는 시장입니다 그 정도로 시작을 하지 않으시게 되면 어느 정도 고객이 들어오는 유입량 자체도 굉장히 적게 되고 그 유입량이 적어지게 되면 당연히 매출액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입이 많이 됐다 한들 그곳에서 물건을 사고 나가지 않게 되면 당연히 쇼핑몰의 매출액도 떨어지게 돼서 광고 대비 쇼핑몰의 매출액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라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많은 상품을 준비를 하고 시작할 수 있는 정도의 자본금이라는 것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이 정도의 몇 천억대의 쇼핑몰이 되기가 어렵다는 라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스타일난다 같은 쇼핑몰로 만약에 여러분 쇼핑몰을 키우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자본금은 꼭 필수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딱 추구하는 쇼핑몰이 있고 나 같은 고객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소상공인으로 소자본으로 1인 창업으로 시작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작은 시장 틈새 시장을 여러분들 이 노리신 다음에 그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의 고객들을 계속해서 계속 구축해 나가야 되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쇼핑몰을 계속 영위할 수 있으려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끈기 있게 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돈 벌기가 그렇게 쉽진 않다라는 부분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몇천억대의 쇼핑몰이 되고자 한다면 어느정도 내가 돈을 투자하는 만큼 돈을 벌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스타일난다의 성공 비결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처음에는 동대문에서 사입을 했다. 그다음에는 중국으로 공장을 이동을 해서 마진율이 높도록 상품을 직접 제작을 했다는 점 세번째는 중국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컨셉으로 해서 스타일 자체를 굉장히 브랜드 컨셉을 잘 구축을 했다라는 점 그래서 중국에서 나오는 매출이 총 매출액의 한 40% 정도를 차지하게 됐고 그곳에 있는 브랜드 컨셉의 옷을 구매를 할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에는 화장품이라는 걸로 해서 이 스타일을 따라할 수 있게끔 그 고객들에게 맞춰서 상품을 개발했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스타일난다는 굉장히 그 브랜드의 컨셉 자체를 스타일 좋은 옆집 언니, 그래서 따라 입고 싶은데 그 언니를 따라 하려고 그곳의 옷을 따라서 사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의 컨셉 자체가 의류 쇼핑몰인 경우에는 옷을 딱 보고 어? 나 저렇게 입었을 때, 저 옷을 입었을 때 저렇게 보이겠지? 라고 하는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것 중에서 스타일한다는 굉장히 모델의 이미지처럼 굉장히 화보처럼 사진을 또 찍어놨고 데일리 같은 느낌이 들지만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그 모습에서 어, 따라하고 싶다라는 거에 대한 욕구가 뿜뿜하게 올라왔었던 브랜드 컨셉이 굉장히 잘 잡혀있었던 쇼핑몰의 대표적인 컨셉의 형태입니다. 뭐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쇼핑몰들 중에서는 여러분들 이 아시는 유명한 쇼핑몰들이 뭐 남자친구의 시선샷 사진을 찍었었던 인블리 같은 쇼핑몰들도 있겠고 물론 지금은 조금 힘들기는 하겠지만 또는 데일리 컨셉으로 찍었는 뭐 겐소 라든지 굉장히 접근하기 쉬운 뭐 시크릿 라벨 같은 그런 베이직한 옷을 판매를 하는 쇼핑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에게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의 브랜드를 구축을 해서 들어갈 건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 되고, 내가 따라하고 싶은데, 저곳의 옷은 따라하기 힘들어. 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겠죠. 베이직한 옷이 아니면, 유니크한 스타일이잖아요. 스타일 난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니크한 그런 스타일에서 내가 진입장벽을 한 단계 더 넘어서가지고 고객들에게 객단계를 불러내려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츄 같은 쇼핑몰에서 빵빵덕 같은, 화, 캐릭터를 포함시켜 가지고 좀더그 어, 그 파일을 좀더 늘려줄 수 있는 고객들의 객단가로 더 올려줄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여러분들의 쇼핑몰 창업의 컨셉입니다 브랜드로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쇼핑몰이 알려져야지 계속해서 고객들이 그곳에서 종속이 되고 그 종속이 된 고객들이 또다시 입소문을 내고 고정 고객이 되면서 그 브랜드가 굉장히 탄탄하게 구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그렇게 쇼핑몰을 구축해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쇼핑몰들이 어느 고객들이 많이 들어오는지 어떤 고객들이 이 물건들을 사고 나가는지에 따라가지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연습하고 분석해 가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쇼핑몰을 만약에 지금 시작하거나 또는 그 정도의 쇼핑몰로 내가 키워보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어느 정도의 컨셉을 가지고 가고 어느 고객을 타겟으로 정확하게 노릴 건지 그리고 매출액이 얼마만큼을 노리기 위해서 내가 돈을 얼마만큼 쓸 건지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계획을 해보시면서 쇼핑몰도 사업처럼 운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5 0명 구독. 기념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어려우시거나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어찌 보면 팩트폭킹 같은 내용이시니까 여러분들이 쇼핑몰을 어떤 방향으로 시작하시는지에 따라서 다나쌤은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언제나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